이리고 요번에는 샌드로 이제 붙인 거 아니고 베이킹 소다로 붙였기 때문에 사실 베이킹 소다를 쓰게 되면은 경도 상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도가 낮을 때는 보통 베이킹 소다로 도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락 군데군데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도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물잡이 할 때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물잡이를 하면서 경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마르코락은 인산염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소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딩물에, 로딩물이나 아니면 3차 중류수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어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물은 일단 다 채웠고요 물은 이제 로딩물로 채웠습니다 집에 로딩물 정수기가 없는 경우에는 3차 중류수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돗물로 하게 되면 실리케이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 입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차 중류수나 로딩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수염은 레드시 솔트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거는 2kg 짜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2kg면은 60L 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35큐브 내부 배면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L 정도 되기 때문에 1kg 하고 30L당 1kg이기 때문에 대략 330g 정도만 추가로 더 넣으면 됩니다 집에 이제 계량기가 있으면 편한데 계량기가 없는 분들또 혹시 있으니 지금 대략 종이컵 1개당 195g 인데 대략 200g 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소금을 계속 다 넣으시면 됩니다 본 어항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말 필터에 넣으셔도 됩니다 네 물을 채우고 해수염은 어제 이제 종이컵으로 다섯 번 해서 1kg를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도는 33 ppt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해수염을 넣고 지금 하루가 지난 모습인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일단 은 산호사가 없고 해수염도 이제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제가 박테리아를 넣지는 않았는데 박테리아는 일단 마이크로박터7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박터는 지금 이게 제일 작은 125mm 짜리 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8L 당 4방울 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L 당한방울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대략 40L 인데 이제 도라고 일정 어느정도 수면을 빼면은 대략 한 30에서 32L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리터당 한방울이니까 대략 30방울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류모터를 제가 장착은 해놨는데 아직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키머 역시 아직 켜 놓진 않았고요 스키머를 켜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부패할만한 것도 없고 유기물을 걸러낼게 없기 때문에 스키머를 켜진않았고요그 다음에 수류모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리턴모터는 보통은 원래는 내부 배변에 장착할 수 있는 게 6에서 7와트 정도인데 일단 저는 20와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와트로 하면 은 기존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세기 때문에 가급적 수류모터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일단 리턴모터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은 우선 마이크로박터7 박테리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테리아를 보시면은 뚜껑을 열면은 에에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0분의 1 0분0 방울만 0겠습니다분의 10분의 10분의 1여덟의1 열, 열 아홉 0분의 10분의 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제 30방을다넣었요그 다음에 사실 지금 데드락으로만 이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해 될 만한게 없어서 먹이류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먹이를 다시 넣어 볼 건데 지금 먹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다섯 개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다섯 개를 넣어보면서 이제 수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수류, 왼쪽 있는 간지 떨어지죠? 자, 떨어지고 지금 오른쪽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류가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저 이제 먹이도 점점 앞으로 조금씩 오게, 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먹이가 어쨌든 앞으로 온다는 건 수류가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뒤로 훑어서 다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류 모터를 장착을 안 해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테리아만 넣기 었 때문에 아직 불편한 게 없어서 먹이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먹이는 대략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한이 정도? 먹이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만 기다려 주면 됩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이제 끝내고 나서 넣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가급적 정석대로 한다면 은 2주 정도는 지나야 이제 생물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발조가 이제 온다 정도 싶으면 그때 키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켜 봤자 거품도 잘안 일어날 뿐더러 괜히 미세기포만 일어나니까 스킨머나 지금 당장 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35큐브 세팅은 이걸로 마무리 를 하고요 다음에 생물을 넣게 되면은 그때 추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